박스완TV 시청자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든 발질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발질은 택견의 대표적인 예법 발길질인데요. 그 택견 발길질은 기본적으로 고든 발질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택견은 전통 무예잖아요 전통 무예고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경기를 했던 무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발길질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태견 발길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곡선의 발길질이 많거나 혹은 몸통을 차는 것도 복장지르기라고 해서 상대방의 몸통을 밀어 차는 발차기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호구도 없었을 뿐더러 네, 또 혹은 의학이 지금처럼 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격 다치게 되면 네, 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면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어차거나 살짝 곡선을 그려서 상대방을 한 방만 차면 이긴다 하는 룰을 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렇게 과격한 네, 그 직선적인 발트지를 금지했던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네, 이발트지 설명을 들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어, 시대가 발달을 했고 네, 또 보호 장부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복부에 대한 그 타격이라든지, 혹은 또그 훈련 방법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예법 체견에서는 고등발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발길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 발길질이 어떤 뭐, 특별한 발길질은 아니고, 요즘 보면, 뭐, 무예타이나 킥복싱, 혹은 뭐, 여타의 많은 그 격투 무술들에서, 푸쉬킥, 혹은 앞 찔러차기 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택견의 그 고등발길질은 주로 이 앞쪽 발그 바닥에 이 앞쪽 그 앞발바닥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직선으로 찔러 넣는 발길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택견에서 비슷한 발길질이 복장기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택견의 경기 규칙은 이렇게 굉장히 근거리에서 발길질을 하는 그 경기이기 때문에 그 몸통을 찰 때도 이렇게 찍어 차는 발차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근거리에서 가슴을, 발바닥을 대고 가깝게 붙여서 이렇게 밀어 차는 게 복장지르기예요. 네. 이런 복장지르기 위주로 발달을 많이 했지만 예법에서는 이발 압축으로 상대방의 아랫배 혹은 명치 혹은 울대, 얼굴 그리고 뭐 무릎, 허벅지 이 신체 의전 부위를 앞쪽 발바닥으로 강하게 이렇게 찔러서, 직선으로 찔러서, 찔러서 찰수 있는 발길질입니다. 네, 이 발길질인데요. 예전에, 그, 뭐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그, 저기, 이모 선생님이 굉장히 고등발길질이 강해서 상대방의 그 발, 배를 고든발질을 이렇게 찍어 차면 막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그 고든발질질은 굉장히 효과적인 발길질이라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고든발길질을 수련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고든발질은 이 배꼽 아래에 아랫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적이라는 부위를 앞 발바닥으로 들어 올려서 직선으로 가하게 찔러 넣는 발길질입니다 이 견주기에서 어 가장 그 어깨를 쓰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공격을 할때받아차거나 혹은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만들어 줄 때도 굉장히 좋은 발길질인 것이죠. 어 고든 발질 훈련 방법은 이런 패드나 혹은 샌드백 예 혹은 뭐주걱 미트를 활용해서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잡아 줄 상태에서 네. 그 발을 무릎을 먼저 가슴높이까지 들어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쭉 찔러서 넣는 겁니다.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들어올리고 직선으로 강하게 찔러서 넣는거죠. 네. 이 고등 발결제를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데 네, 주로 앞발로 찰때 고등 발즈는좀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뒷발로 차면 상대방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작을 미리 밀고 피하게 되는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렇게 오분질를 하더라도 앞발에, 앞발을 활용해서 상대방이 뭔가 공격을 하려고 할때다 찔러 넣거나 견제용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던져놓고 들어가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뒷발의 위치예요 예. 보통 5분지, 그 택견의 발길질은 오금질을 발길질을 뿌리는 순간 이렇게 오금질을 하면서 그 발길질을 하는데 이 고등발질만큼은 네, 발길질을 하는 순간 발을 들었을 때 오금질을 하면서 차는 게 아니라 이 축발을 좀더 옆으로 틀어서 발의디딤발을 견고하게 만들어 준 후에 강하게 밀어줘야 좀더 강한 힘으로 상대방의 복부를 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동작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놀놀라> 이게 차는 순간 눈이 굽혀지면, 예, 네, 이런 식으로 상체가 뒤로 흐르면서 상대방한테 강한 타격을 줄 수가 없는데 뒷발을 차는 순간 살짝 틀어서 앞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상대방에게 좀더 강한 네,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 발질을 할 때는 움질을 했다가 먼저 움질을 했다가 이렇게 축을 틀어주면서 앞쪽으로 강하게 뻗어주면.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좋은 발길질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 이기기 할 때도 모금질을 했다가 그대로 들어 올린 후에 직선으로 이 디딤발 툭이 틀어지면서 직선으로 쭉 밀어주고 다시 들어주고 하나, 이크, 둘, 이크 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네, 상대방에게 좋은 어, 타이밍에 발길질 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좋은 발길질이라는 점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